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면 이항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2021년 5월 18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첫번째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두번째 임금총액 세번째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의 경우에는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공제 내역.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여섯 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까지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이 임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도 됩니다. 자, 이러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위반 행위 및 횟수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차수가 변경됩니다.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임금 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의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